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롤렉스 셀리니가 아니라 롤렉스 첼리니 제품으로 찾아왔습니다 먼저 이름을 알아보겠는데요 C로 시작하기 때문에 셀리니 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제품은 첼리니가 맞고요 롤렉스 홈페이지에서도 첼리니 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첼리니 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제품은 롤렉스 첼리니 데이트 날짜가 있는 제품인데요. 현재 롤렉스 홈페이지에서 매장가가 2176만원이 되는 제품입니다. 아래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레퍼런스 넘버는 50515구요. 보시다시피 옐로우 골드는 아니죠. 18K 로즈골드 그리고 가죽은 이런식으로 되어있고요 뒷판은 롤렉스 가장 유명한 라인 중의 하나인 서브마리너나 그거와 약간 다르죠. 아무것도 없긴 하지만 살짝 다릅니다. 이뒤판은 당연히 18K 로즈골드이고요. 이핀 버클 또한 18K 로즈골드입니다. 이렇게 크라운이 있습니다. 먼저 다이얼을 보겠습니다. 다이얼의 크기는 39고요. 이 높이는 제가 실제로 재봤는데 11mm입니다. 1.1cm 그리고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보면 은 아주 판판하게 있습니다. 옆면은 이런 식으로 토니바퀴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다이얼을 보겠습니다. 12시부터 이렇게 해서 안쪽에서 조그맣게 보이시면 05, 05, 210, 20, 25 이렇게 해서 분을 나타냈고요. 이쪽 3시 쪽을 보시면 1부터 31까지 이 제품의 이름이 첼리니 데이트 날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쪽은 초침, 시침, 분침 비교적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호세 분차판이 이렇게 있어서 다이얼이 심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무늬를 지어서 예쁘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음, 이 제품의 방수는 50m 고요 최대 파워 위저브 시간은 오토매틱 인데 그래서 돌렸을 때 48시간이 갑니다 최대 파워 위저브 시간은 48시간이고요 캘리버는 3165 그러면 한번 작동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쪽도 돈이 밖에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래에서 돌려서, 이렇게 열어서, 이때는 시계에 약을 줄수 있고요. 살짝 더 빠져나왔죠. 여기서 살짝 조심히 한 칸을 당겼을 때, 어, 먼저 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양 옆에를 보시면 어떤 눌러지는 어떤 그런 게 없죠. 근데 날짜를 어떻게 조정, 조정하냐. 한칸 살짝 뺀 상태죠. 돌리면 이렇게 시침만 돌아가는 상태가 되는데요. 조심스레 돌려 보겠습니다. 시침을 돌렸을 때 12시 이 날짜 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지금이 7월 5일이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12시에 갔을 때 5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날짜를 바꾸고요. 예를 들어서 5시 그리고 한번더뺄 경우에 이렇게 돌리면 분침과 시침이 같이 움직이는 형태입니다. 이와 같은 롤렉스 챌리니 제품입니다. 이렇게 위쪽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조심스레 잠그고요. 음, 제품의 크기가 39이기 때문에 엄청 크지도 않고 손목에서 약, 딱 적당하게 큰 상태. 이와 같은 상태에 롤렉스 챌리니 레퍼런스 넘버 50515 제품입니다. 아래 더보기에 가시면 이 제품을 중고이죠? 아주 매력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시집거래소였습니다. 짠!